모바일에서 웹 개발을 할때 오류가 발생하면 참 답답하죠 데스크탑이라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할 텐데 모바일에서는 어렵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켜지고 그것으로 오류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을 해주는 도구가 이루다입니다 영상 설명에 포함된 주소로 방문하시면 이 도구를 활성화하는 코드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코드를 HTML의 head 태그 안에 삽입하면 이렇게 도구를 실행하는 버튼이 웹페이지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. 버튼을 누르면 오류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웹페이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통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개발자 도구와 비슷한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.